개막전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. 태풍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선을 끌어주면서 들어갑니다. 아 초풍각으로 한번 버티면서 물어주기까지 했어요. 바닥이 바로 들어왔죠. 자 일단은 뭐 체력 상황에서는 어, 럭키 선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 체력이면 그래도 역전할 아, 만하거든요. 아, 어. 자풍 한번 빗나갔고 아, 아 이거 같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. 버섯꽃까지 들어오는 그 노선에서 한번 스턴을 걸어주지 못했고요. 네어 어, 그래도 아이덴, 자, 이거 한번 찍고. 메론도 근데 체력 아우기 별로 없습니다. 저 태풍 선수 오픈 성공 끝에 맞았고. 이거 반대로 태풍 선수가 이제 드리블 시작이죠. 광시곡은 선수 털어 빠진 상태거든요. 자, 메론 아, 아, 근데 이거를 봐줄 리가 없죠. 바로 뛰어들어 갑니다. 태풍 선수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. 자, 그리고 두 점제. 아! 네, 지금 묶주 상태이다 보니까 네. 합니다. 뭐 히트 선수는 이제 뭐 단연 일단은 뭐 팀에서도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뒤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태풍 선수는 그렇지 않은 배드민턴이 등장하죠. 자두 번째 세트 준비됐네요. 자 시작됐습니다. 이제 아래쪽으로. 자십 분이야. 여기까지. 와 네, 체력이 너무 빠져 있어서 분홍 선수가. 자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오는 태풍을 이렇게 접근하기 후에 본인은 할것 다하고 여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스커입니다. 다시 한번 내리기요. 자, 이트 메론 선수도 위험하죠? 자, 몰아두기는 했는데 네. 아... 메론, 메론이 이번에도 좀 빠르게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, 또 물렸어요, 또 물렸어요 됐죠? 어, 럭키 선수 위험한데요아 아직은 럭키... 아 이미... 아, 메론 많이 아파요 아, 지금도 조금 더 빠진 거 봤습니다 네. 이러면, 하나 빠진 거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, 실 쪽에서 최대한 힐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에 네, 스트라이크까지 붙었죠. 네, 자 마운티쿠엣이 안걸리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저기서 보이속 강체돼요. 다시 한번더 들어오죠. 어,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요, 태풍 선수가. 아, 이게 태풍 선수 빠지면서. 아, 예. 거또 추가타. 아니, 3대 다운시키면서 빠져요. 어, 5대0이에요. 체력은 어. 적은데 다 이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서. 다시 한번더 부각. <놀람> 소드스토 이후에 자, 이거는. 살짝 들여빠졌고요. 거기가 어, 딜 넣을 것, 어 죽는 게 낫죠? 이거, 사이클 맞춰주는 게더 중요하죠, 지금. 네. 와, <웃음> 근데 안 죽어요. 아, <웃음> 아니, 이러면 아예 났어요. 아, 예. 예. 아 그러나요? 데미지, 이 피해량을 보시면 히트, 뭐, 태풍, 누가 어, 앞서거나 뒤서거나 막 서로 간에 데미지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